는 연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슈퍼푸드 연어와 함께한다. 연어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한데요, 오메가 3는 혈관 내에 쌓인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좋으며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여 시력 보호, 피로 회복,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어는 비타민 D,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노화 방지를 해주며 보습 효과도 뛰어나 건성 피부나 각질이 있는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줍니다. 연어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예를 들어 요거트 등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는 연어에 함유된 비타민 D가 유제품 속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생산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연어.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이며 소화 흡수가 잘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식재료라 할수 있다. 회는 물론 초밥, 구이, 샐러드 등 연어를 즐기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 이 겨울 최애 맛살 든든한 체력이 필요하다면 연어를 만나보자.